Thank you 아! 이거다! 아 도로. 거기 너! 제발로 찾아와 신고해주다니 정말로 고맙구나. 조난 당했어. 조 응? 조난 당했어. 그런데 그래, 혼이야. 넌뭘 가져왔어? 아, 아, 아, 난 물이랑 수건이랑 지갑이랑 조커비 아, 아, 아, 저... 하나에 다섯 명이랑 한마리라 <웃음> 들 들어가서 청소 좀 해. 뭐?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청소를 하라 마라 명령을 하냐? 내가 선배님이니까. <웃음> 뭘본 거냐? 안 봤어요! 진짜 아무것도 안 봤어요!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찔러서 만든 면을 먹고 어떤 형이 난폭하게 변해버린 것도 무시 불평한 사람을 공격하는 동영 No! God, please, no!